안녕하십니까 9월 19일자 해외선물 미국 주식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 어, 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페덱스 c e o 의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로 투심이 급격히 하락했는데요 특히 페덱스 글로벌 운송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을 근거로 언급했고 분기 실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페덱스는 하루 만에 21% 이상 폭락하며 애플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이념물국채음리는 장중 3.924%까지 급등했고 달러도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는 전월보다는 높았으나 이상치보다는 낮은 59.5를 기록했네요. 유가는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전열대비 1센트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75BP인지 100BP인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 상태를 감안하면 75BP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BP 인상시에 충격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8호 의장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생각하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매수 78% 매도 22%로 매수우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미국 주식옵션 관련 뉴스입니다 금일은 특별한 경제지표 및 뉴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1,7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3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는 81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90달러에서 저항선이 예상되네요. 금은 1,660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745달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수의 상승 동력이 없어진 만큼 현재 대부분의 종목은 콜보다는 품매수 전략이 유의해 보이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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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선물 미국 주식 옵션 원기 충전 유진철 선물 김 억수였습니다. 어, I hope you in today. Goodbye.